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턴에 관한 내용을 한번 더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근데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턴은 오른발을 잡아라라는 내용이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오른발을 쓰라라는 내용의 턴에 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어, 지금 뭐네 영상 올린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반대되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오른발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턴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른발을 잘만 쓰면 훨씬 더 턴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내용의 대부분은 오른발을 잡아놓고, 이렇게 백스윙한 상태에서 오른발을 잡아놓고 왼쪽 회전을 해주라는 라 이야기라면, 은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왼쪽 회전을 할때 오른발이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무작정 안 쓰고 잡아놓는 게 아니라, 잘만 쓰면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도움되는 오른발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가고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왼쪽 사이드 회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왼쪽 사이드가 회전할 때 오른발이 붙어있어야 치고 나가지 않아야 왼쪽 사이드의 회전이 조금 더 정확해지고 조금 더 파워풀해진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릴 왼쪽 사이드의 회전에 도움을 주는 오른발의 역할은 바로 이발날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셋업을 잡고 백스윙 올라가고 자 다운스윙 들어올 때 여기서 자, 오른발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몸이 회전을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오른발의 날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요. 자, 이때 떨어지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서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스케이트 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쭉쭉 밀고 나가죠, 지금처럼. 자,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갔다가 자, 회전을 해줄 때 오른발 뒤꿈치를 띄면서 발을 차주는 게 아니라 오른발의 날 부분이 떨어지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발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끌려온다는 느낌이 들어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체중이 조금 더 확실하게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강력한 임팩트가 나오는 이유는 내가 왼쪽 회전을 정확하게 해줘서 강력한 회전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른발을 차주면서, 밀어주면서 몸의 회전에 더 박차를 가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회전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처럼 오른발도 무작정 잡아놓고 쓰는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주시는거예요자 이때 오른발을 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뒤꿈치가 떨어지면서 니킥이 아니라 왼쪽이 회전을 해주면서 먼저 팔이 내려오면서 회전이 먼저 선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오른발을 차주시게 된다라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좀 도와주는 오른발의 역할이 나오게 되고 이게 백스윙 간 상태에서 회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무리 오른발이 잘 밀어도 지금처럼 오른발 날 부분을 이렇게 밀어버리기만 한다면 힙이 슬라이딩이 나오겠죠 회전이 없이 밀어주기만 하니까 이렇게 힙에 슬라이딩이 나오면서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럼 스웨이 동작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오른발을 찾으실 때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는 왼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보내주면서 몸이 회전을 해주면서 오른발을 차는 동작을 해 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거고 회전이 없이 오른발의 옆부분을 차기만 한다면 오히려 힙 슬라이딩이 나오면서 골반의 스윙 동작이 나오면서 오히려 방해되는 동작이 나올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해 주실 때는 항상 클럽의 떨어짐과 팔의 펴짐과 나의 몸의 회전과 이게 먼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이 연습을 먼저 해 주시고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팔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먼저 해 주시고 이 연습이 되고 난 후에 오른발을 옆에서 밀어주신다면 라은 지금처럼 체중이동도 훨씬 더 원활하게 되고 디로프팅도 훨씬 더 원활하게 되고 그러면서 힘이 100% 이상 왼발에 실려주면서 공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보다 조금 더먼 거리를 전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눌러서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는 오른발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이번 시간에는 오른발을 잘만 사용해주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오른발이 옆으로 슬라이딩을 하는 동, 해주는 동작을 몸의 회전과 클럽의 떨어짐과 함께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